먹꿀입니다. 간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. 아마 제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오 굉장히 뭔가 달라졌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. 자, 제가 이렇게 염색을 좀 세게 좀 해봤습니다. 자, 탈색을 두 번을 진행을 했고요. 제가 원하던 컬러가 이런 애쉬 베이지 이런 느낌의 컬러라서. 탈색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지금 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색을 두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윤기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? 제가 이렇게 탈색을 두번 하게 되면서도 이런 윤기 있는 헤어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오늘 그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헤어 똥손인 저도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이 브로쉐 제품 두 가지입니다. 헤어세럼이랑 이렇게 트리트먼트 밤인데요. 제가 탈색을 두 번을 했는데요. 탈색 일을 하고 두 번째 진행할 때한번 이제 탈색을 하니까 이게 머리가 중간에 계속 끊기고 드라이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. 헤어가 너무 많이 손상이 돼서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드라이를 해줬는데 스타일링 전에 사용하는 헤어세럼이에요. 고데기나 이제 드라이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열 손상을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그열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요런 세럼 제품입니다 오케이. 굉장히 묽은 제형이에요. 굉장히 끈적이지도 않고 일단 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저는 굉장히 지성 두피를 가지고 있어서 하루만 머리를 안 감아도 막 머리가 막 떡지거든요. 근데 그러신 분들도 되게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. 제가 두 번째 탈색을 하고 사용한 제품입니다. 요거는 바로 노워시 트리트먼트 밤이에요. 요거는 잘때 헤어 수면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. 저처럼 탈색을 뭐 2회 이상 진행하셨던 극손상 보이시거나 파마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이 트리트먼트 밤인데요.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밤에 정말 많이 상하신 분들은 밤에 이렇게 두껍게 올리시고 주무시면 돼요 어 베개에 묶거나 나는 베개가 하얀색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요거를 하고 잠을 잡았는데 전혀 묻지 않습니다 요것도 같은 경우에도 제형을 제가 보여드리면 요거는 세럼 보다는 조금 더 점성이 있는 편이에요 보시면 끈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음. 향도 굉장히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향이에요. 저는 이 노워시 트리트먼트 밤 같은 경우에는 탈색 1회 하고 나서 자기 전에 그리고 탈색 2회 하고 나서 자기 전에 바르고 봤습니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, 탈색을 했나 싶을 정도로의 머리결 상태도 굉장히 좋고 끊김도 없고 저 이렇게 보시면 빗질도 손빗질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. 머리가 많이 상하셨던 분들, 나는 잘 때도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요 트리트먼트 밤을 사용하시고요. 평상시에 나는 드라이를 좀 많이 한다, 근데 머리가 상하는 게 너무 싫다, 그리고 끈적이는 것도 너무 싫다 하신 분들은 요 헤어 세럼, 베어 헤어 세럼, 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이브로쉐 두 가지 헤어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어, 저처럼 극손상 모이신 분들, 탈색 모이신 분들, 그리고 파마를 많이 하셨던 분들 사용하시면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실 만한 제품 두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